안녕하세요. 멘탈 주치 글리쌤입니다. 자,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쉬워집니다. 자, 대부분 지금 가진 것에 머물고 자, 대충 응용만 하려 할때 정체되기 시작하죠. 자, 20대라면 정규 학과 과정을 마친 뒤로 더 이상 배움은 필요 없다 느끼며 자, 자발적인 학습에 소홀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30대 이상이라면 직장 칸막이 안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로 월급에 목매 사느라 바쁜 경우죠. 자 파티션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알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하지만 슬슬 나이가 들고 조직 밖에서 과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부랴부랴 평소엔 생각지도 않던 치킨집 창업을 알아보고 누구나 할수 있을만한 것들을 찾아 다니죠 자 평소에 나를 업그레이드 해놓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어떤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저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죠 자 독서와 글쓰기였어요 자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 독서가 인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한 지식과 가치관, 시야를 넓히는 데 독서만 한 것이 없었죠. 자,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들을 책을 통해 알게 됐고 이를 창업에 적용했으며 자,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작가, 강사가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자, 이 세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자, 비움에는 철저하게 체험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자, 독서를 할때 달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웃풋이 없는 독서는 공허한 메아리나 같았기 때문이죠. 마케팅 서적을 읽었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를 SNS에 옮겨보고 반응을 지켜본다거나 작가가 되기 위한 독서를 한다면 원고를 써보고 경험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봅니다. 자 여기에 더해 글쓰기는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성비 좋은 수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학위의 시대가 아닌 학벌의 시대가 아닌 컨텐츠와 표현의 시대인 것이죠. 자내 생각과 감정, 소신, 지식을 나누는 생산자가 항상 받아들이기만 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는 요즘입니다. 자 이를 표현하는 도구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이 글이에요. 자이 세상에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을 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써놓은 상세페이지, 자막문구, 문자, 편지, 설명글을 보게 됩니다. 자 글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마음이 높고 즐거움이 배가 되고 동기부여를 받죠. 자 콘텐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읽기만 하는 사람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내보이는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기 마련인 것이죠 자 단출하게 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자 부족함을 느낀다면 독서로 채워졌다 느낄 땐 글쓰기로 자, 이두 가지만 있다면 큰 자본 없이도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고개만 끄덕이느냐, 실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